안녕하세요 꼬마별놀이터의 티아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굽지 않아 부드러운 두부조림을 하겠습니다 일단 새우젓, 간장, 고춧가루, 설탕, 맛술, 다진 마늘을 넣고 양념장을 만듭니다 납작하게 썬 두부를 냄비에 깔고 새우젓 한 스푼을 나눠서 올려주세요 채썬 양파와 다진 대파, 만들어둔 양념을 올리고 육수를 부은 뒤 중불로 20분간 가열합니다. 육수가 자작하게 될 정도면 완성! 아이용으로는 고춧가루만 빼면 딱이에요. 마지막으로 들기름 한 스푼 넣으면 순두부 같은 식감의 부드러운 두부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